여기 26번에서는 이것만 주목하면 돼. 내용식을. 어, 아, 목법적인 거에다가 방송을 찍은 거야. 이게 이제 영장도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목법적인 거니까 이 정도가 아닐까 하는 거요 그렇지. 나돌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부정어구라고 얘기한다. 부정어구 도치라고 래서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돌리. 대표적인 게뭐 있어요. 부정어구는 되게 많아요. 부정어구는. 레이디 네, 어 아마 요 네버부터 시작해서 네버나 노나 우뭐 이런 거 있고 리틀이나 아니면 큐 대표적으로 요거 맞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 화들 드리 같은 것도 있었고 화드리나 아니면 어 셀덤이나 요거 많죠 어스어슬리도 있고요 스어스리뭐 이런 것들 어 웨어위도 있고요 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중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름트 같은 거 대표적이고 나도리도 시작해. 이건 뭐가 도치가 일어납니다. 노스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 여기 나도리도 있잖아요. 얘네들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가장 관건이야요 이게 핵심인데 뿐만 아니잖아 아! 그녀가 말했을 뿐만 아니라 또는 또한 이렇게 돼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버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도리의 버젓소. 그렇죠? 그녀는 말했을 뿐만 아니라 모집도 하고 훈련시켰다는 얘기야. 수많은 여성들을 모집해서 훈련시켰다는 얘기야. 뭐로써? 판매대리으로써야 뭐를 위한? 몫을 위한. 뭐? 수익의 몫을 위한. 알겠어? 어, 수익으로 동작해준 거야. 교육시켜가지고 이제 어, 모집해서 판매자 저희가 독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 봐. 다시 한번.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야되는 거야. 왜 이게 다일까요 자, 일반 동사일 땐 반드시, 두하더지나 디딜 써주고,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어, 선생님, 동사 주어잖아요. 안 돼요. 어, 그럼 이렇게. 이건 정사로 쓰니까 안 돼요. 강조하기 위해서 디딜 써주고, 원형 써야돼 아, 안 돼. 이것도 안 돼요. 다안 아, 돼요. 이것만 되죠. 그래서, 두하더지나 디딜 플러스,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 원형이 야다 알겠지? 어. 다른 것들은 시험에 안 나요. 다른 것도 어차피, 이즈. PP 사이에 주어 오고, 조 동사 캔, 주어, PP, 마녀, 캔, 주어, 원형 이런식으로 오잖아요. 똑같아 이거. 근데 일반 동사일 때 항상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커스. 요거 부정어부도시에서는 반드시 뭘 간다? 일반 동사일 때출제가 된다. 축제 포인트.